이이 다섯 개명이 다섯 개이돌침는는이이 자기 공명 현상으로 해서 는이 골치는 이 골치는 이 골치는 이골 모바일에서 검은 돌침대 이벤트는이는이이벤트 검은 돌침대에 누웠는데 몇세 개가 지나버렸어요? 어머나, 지금이 몇달 며칠이죠? 아 나도 검은 돌침대! 검은 돌침대! 어머, 이 상태 하면 검은 돌침대? 별이 몇 개라고요? 별이 다섯 개 재미있다 이